이제 나도 샤이닝 스타 스쿨의 학생이야. 이제 나에게 반짝이는 미래가... 아직 한참 이르거든요. 병아리 신입생, 아이돌에게는 춤과 노래는 기본, <웃음> 작곡에다 프로듀싱, 연기, 진행, 개그, 요리 필요한 재주가 한두 가지인 줄 알아. <웃음> 그럼 어떻게지? 뭘 어떻게... 하면 되지? 샤이닝 스타 2화, 두근두근, 내가 잘하는 것은? 나라의 첫 등교를 기대해 주세요.